아빠 일하고 올게 엄마랑 재밌게 놀고 있어 응. 아, 하이파이 먹고 살려고 돌고 돌다 다시 알바 시작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배달의 민족으로 자부심 가지며 살아오다가 오도바이 박살나고 돈줄 끊기고 나니 살인적인 물가랑 또 맞짱 뜨다가 와이프랑 맞짱 뜰것 같아서 주말에 다시 시작한 알바입니다 바로 돈가스 주방알바 저는 한식, 양식, 일식 안가리고 다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돈가스냐 여기만 불러주니까 뭐 그리고 일단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니까 그냥 간겁니다 내 나이 돼봐요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못돼 안 불러줘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건데 돈만 많이 주면 되잖아요 이것저것 따지면 나만 괴로워 아무도 몰라 아, 여기서 밥 주지, 어, 옷 주지, 월급도 많이 주지. 이보다 부러울 거는 없고, 기대할 것도 없어. 날씨도 춥고, 마음도 춥고. 그래도, 그래도 있잖아. 집에서 노는 것보다 주말이라고, 돈 벌러 뭐라도 하면 마음은 들 춥더라고. 몸이 편하다고,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. 돈도 돈인데,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. 그 올리브영이 70%나 세일해. 얼굴에 로션 안 바른 지도 봐야 5년 돼 가는 것 같아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이 오락하는 남자 집에서 노는 남자 그리고 잘생긴 남자 아씨 그래서 싫어하나? 야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남나? 하루 종일 2,400원 이게 장사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, 이제. 어? 싸도 문제고, 비싸도 문제고. 나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그래갖고 내가 장사를 안 하는 거야. 그냥 남 밑에서 월급 받는 게소 편하고,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. <웃음> 10년동안 장사하다가 말아먹어봐서 누구든 어디든 감사하게 남 밑에서 일은 잘합니다 아니 주는 것보다 그냥 받는게 더 편해 처자식 있어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안가리고 다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잘하거든 자존심 이런거 없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저 한번 써봐요 매출 오른다? 이건 증명된 과학입니다 이것저것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봤는데 이 식당 일, 특히 이 주방 일은 주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기 전까지 장념이 없어 그냥 뽑아내기 급급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 여자친구가 돈대먹고날랐고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갑자기 잠적하고 사라졌어 와이프가 집 나가래 저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사무실에 앉아서 그 고뇌에 차게 머리쥐어 짜고 앉아있어 봤자 세상 일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아. 주방 일은 그냥 하면 돼. 단 바쁜 가게에서 일을 해야겠지. 야, 근데 이 가게는 와, 죽겠다.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봤는데 뭐 모든 일은 다 힘들어. 뭐 배달은 쉽나? 어렵지? 얼마나 힘들어 추운 날은 춥고 더운 날은 덥고 배달 안 잡히는 날은 짜증나고 오토바이 자빠지면 돌아버리겠고 회사가 더 어렵지 회사는 머리도 아파 몸도 아파 눈치 보랴 뭐 알바는 쉽나? 몸이 힘들지 머리도 아프고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다 어려운데 그만큼 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야,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보면 나랑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다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럼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돈가스 튀기는 일도 좀 해보니까 나름 또 재미가 있어서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일할 겁니다 오토바이를 다시 살 바에 그냥 앞으로 이렇게 그냥 쭉 일해보려고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돈을 보니까 어쨌든 내가 일하는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고 딸내미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고 앞으로를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더 벌려는 것도 맞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습니다 재밌으면 되는 거지 <목소리> <목소리>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? 아니 아니 자연스럽게 좀, 제발 좀 자연스럽게 <웃음> 술을 먹어보자